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밀가루 한 컵하고 이게 박력분이에요 밀가루 빵 만든 거는 박력분을 해야 되거든 한 컵하고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 케이크를 할 거예요 어린이 간식용 베이킹 파우더 이게 여기저기 커피 숟가락 하나 이렇게 넣고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체에다 치면 은 이렇게 좀 부드럽거든 이렇게 멍어리가 나오니까 설탕은 반컵더 달게 하려면 더 넣어도 되고 또덜 달게 하려면 덜 넣어도 되고 우리는 이정도 반 컵만 넣을 거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이거? 아니야 그 돼. 또 이게 버터 시, 그 12g을 넣겠어요 전자렌지에다가 계란도 하나 넣고 바나나는 반만 반육개야 되니까 이게 우유가 냉장고에 꺼 차가우면은 이 버터가 굳으니까 전자렌지에다 미지근하게 디어서 하면 좋아요. 아, 호두 조금에 몇개 바스러가지고 넣으면 먹을 때 맛있어요. 거칠게 바스러야 돼. 여기 들러붙으니까, 들러붙지 않게 기름을 조금 이렇게 발라줘요, 통에다가 틀에다가 식용유 발라도 되고, 참기름 발르면서 고소하고 딱 맞지? 반 에어를 식혔어요, 그리고 어, 200도, 200도에 30분 아, 꺼내볼까? 꺼내, 어, 그래. 뜨거우니까 조심해 자태가 뻣뻣하니까 안달라나 모르겠네 괜찮아? 딱 좋아 딱 좋네, 맛있네 어. 안달게? 음, 안달해? 음, 음, 좋아 음, 맛있네 맛있어 보여, 맛있어 보여 오, 맛있다 음. 간단하게 해먹는 음, 빨라나 케이크빵 진하게 맞나보요 삼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다. 음, 아, 제가 집에서 하니까, 음, 또 뭐, 해서 먹으니까 이렇게 담백하고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고 바나나 향이 나면서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다. 음.